네, 오늘 시간에는 이 e 마이너의 슬래시 코드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e 마이너는 기타 구조와 기타 구조에 가장 적합한 음, 코드이기 때문에 슬래시 이 e 마이너의 슬래시 코드를 할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. 그리고 다 연주하기가 쉽죠. 음, 자, 이 e 마이너 슬래시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E 마이너는 이렇게 잡죠. 여섯 줄을 전부 치면 됩니다. E 마이너의 기본형. 자, E 마이너 슬래시 F 샵을 잡아 보겠습니다. 자, E 마이너는 파의 샵이 붙기 때문에 F 샵을 잡아야 합니다. F가 아니라 F 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손가락을 세 개를 다 쓰면 되겠죠. F 샵 잡고 E minor. E E E m E m 이 n o r E m E minor. E m i n E m o E E m A는 라죠. 5번 줄을 개방하면 됩니다. 이 e 마이너를 잡은 상태에서 5번 줄을 개방하면 됩니다. 그리고 6번 줄은 엄지로 살짝 막아줍니다. 6번 줄 막아주고요. 5번 줄부터 E 마이너 슬래시 A. 자, 그 다음에 E 마이너 슬래시. B가 되겠죠. B는 아까 그이마이너 e 모양을 그냥 잡고 6번 줄만 안치면 됩니다. 여기가 C가 되겠습니다. C C, 6번 줄 엄지로 뮤트 하고요. 5번 줄부터 치면 됩니다. 이마이너 e 슬래시 B 그 다음에 이 마이너 슬래시 C 이제 자연 단음계에서는 C고요 음, 화성 단음계에서는 C 샵이 됩니다 두개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너 슬래시 C 이 e 마이너 상태에서 이 B가 아니라 C이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C 메이저 세븐과 같아집니다 네이 마이너였는데 e 이렇게 여기 도를 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. 네, E 마이너 슬래시 C인데 C 메이저 세븐과 같은 코드입니다. 자, E 마이너 슬래시 C 샵은이 C가 도가 하나 더 올라가면 되겠죠.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주면 됩니다. 검지로 1번 손가락으로 여기 미를 잡고 3번 손가락으로 여기 도샵을 잡아줍니다. 4프렛에 그리고 5번 줄부터 치면 되겠죠. C 아 E- 슬래시 C샵 입니다. 그 다음에 E- 슬래시 D. D는 4번 줄을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다 떼면 됩니다. 이렇게 이 마이너를 잡은 상태에서 4번줄 여기죠 다 떼고 위에 두 줄은 뮤트를 하고 아래 네 줄만 치면 됩니다. 엄지로 이렇게 두 줄을 살짝 대서 소리가 안 나게 막아주고요. 4번줄그음이 마이너 e 슬래시 D 이게 너무 손가락을 다 떼서 뭔가 좀 허전하고 조정하기가 어려우면은 여기 있는 D를 사용해도 됩니다. 5번 줄오프렛 D 여기는 D를 잡고 음, 사실은 여기 E마이너 모양이 그냥 그대로 오렛에서 오면 저절로 E마이너 슬래시 D가 됩니다. 예, D가 됩니다. 자 E마이너 이 e 마이너 모양 이 그대로 오프레까지 오면 그리고 6번 줄은 안 치고요. 이 e 마이너 슬래시 d 가 됩니다. 아니면 손가락을 다 떼고 위에 두 줄만 엄지로 막아주고 엄지로 막던지 뭐 검지로 막던지요. 자, 이 마이너 슬래시 D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잡는 걸 좋아합니다. 자, e 너 슬래시, D샵 자, D샵을, D샵은 음, 이 상태에서 이 레가 또 샵이 되면 되겠죠. 이렇게 E마이너 슬래시, D샵 또는 E마이너를 이렇게 잡은 상태라면 5번 줄은 필요 없으니까 떼고요. 대신에 5번 줄 잡았던 손가락으로 여기 4번 줄 1프렛을 아니 이이 손가락 이 손가락은 떼고요 여기 이 손가락이 그냥 4번 줄 1프렛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줄부터 쳐야 되죠 그래서 위에 두 줄을 막아주고요 2마이너 e 슬래시 D 샵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여기로, 여기에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. 아까 이 여기 E 마이너 슬래시 C 모양과 같죠. E 마이너 슬래시 C 모양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. 5 프레, 6 프레스에 오면은. 슬래시 D샵이 됩니다. E minor. 그 e m E m 근데 여기서 m 샵 D샵 슬래시 D샵하고 E를 연결하고 싶으면 여기서 E 샵하고 E minor. E minor. E m 를 이렇게 잡아줘도 됩니다. m i 이 o r E minor. E minor. E m i n E 마이너를 이렇게 안 잡고요. 여기서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. E 마이너 E 마이너 E 마이너 슬래시 D 샤 E 마이너 슬래시 D E 마이너 슬래시 C 샤 E 마이너 슬래시 C E 마이너 슬래시 B 5번 줄부터 이마너슬래시 e A, 이마너슬래시 e G, 그다음에 이마너슬래시 e F# 샵 e 마이너네 이마이너의 e 슬래시 코드를 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